동생한테 골프를 배우려고 지금 동생이랑 같이 스크린 골프장 가고 있습니다. 최하. <웃음> 와 신기하네 이거. 어 좋네 시원하고 좋다야. 여기 <웃음> 몇 시간 있을 수 있는데 여기가서 그냥 공부해도 되겠다. 와이 선풍기네. 막 그랬어 이게 치나? 이야. 아, 형이 폼 나이 또펌 좋아나? 쳐봐 그냥 공급까지 보고. 어 지금 어지 아! 어근 그래 그래 그래도 100m다. 아그래그 <목소리> 느낌 치는 거다. 폼 공도 아니고 딱 필자로 간다. 흥미나밖에 안 되나. <목소리> 근데 근데 골프 선수 다른 동생하고 쳐봐 그냥 자연스럽게 치는 거 있다. 괴리. <목소리> <그래. 목소리> 이제 연습게임 끝났고 이제 본게임 한번 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웃볼 4 0타이 끝내는걸로 와 소리 봐라 부샤 뭔데? 그린혼니가 오오 한 <웃음> 내가 한 <하나> 찍어줄게 <웃음> 그 다음 내가 쳐? <웃음> 네가 바로 형이아 내가? 어한타시는거다 오케이 한타? 내가 <웃음> 한타 <웃음> 한국타전의 첫 스크린골프 입문기 그냥 앞에 보고 그냥 그냥 치라 그냥 나이스 샷! 오오온 온! 온. <웃음> 나이스 샷! 와 나이스 샷인데? 오 나이스 바디 아!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그렇 나이스 아, 뭐. 오 으아! 너 아! 오오오! 아, 아. 아. 으하하와왔는데빡꾸오더블파와 <웃음> <웃음> 뭐, <들어갔는데? 웃음> 오늘의 MVP 윤관 개판점수 더 누가... 이야... 이야... <웃음> <웃음> 와 심각하다 거지? 심각해 58단 6십 같다! <웃음> 와. 야, 이거 좀 심각한데? 야, 이것만 보면, 어, 리 한다, 이거. <웃음> 고생했다. <웃음>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우씨. 그의 니가 아냐고. 아, 나 같은데. 니가 얻어먹을 수 없다, 이거. 참. 한승연이 보나? 네. 재밌나? 네. 민재 멋있지? 아, 민재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 아, 민재 이번 편에서 대박이라니까? 약간 여자들의. 그 마음을 휩쓸고 <웃음> 아, 있는 것 같은데 직진남이 내가 직진남 동생은 한승연을 보고 저는 종이의 집을 좀 봐야겠습니다 아직은 볼게 풍면, 풍면입니다 볼게 너무 많아 안 그래도 배가 고픈 참이었는데 북니까뭐 먹자 해가지고 비빔면 끓이고 있습니다 비빔면이 종류 다른 세 개밖에 없어서 이렇게 밖에 못합니다 둘이서 세개 먹기 좀 작은데 어쩔 수 없죠 그래도 맛있는 거세개 섞여서 맛있겠다 형끼리 봐응냥나좀풀어줘 <웃음> 어떻게 하는데 <웃음> 결국 내 몫이 하여튼 가만 보면 맨날 쥐가 먹고 싶다 해가지고 어.. 형아 같이 먹을래? 해가지고 하면 제가 제안해놓고 항상 제가하고 있어요 보면 네. 아주 어, 고도의 전략이죠 이이거국어 이거 토핑 좀 갖고 와만봐 살아 라네 역시 인사라 밤에 살아 있네 살아 있네 살아 있지요 인 사라인. 사라인. 사라인. 사라인. 라인 사라인. 사라인. 사라 음, 음. <웃음> 맛있네. 이제 청과자일 거가. 그렇지. 오. 어, 주세요. 감사. 네. 오. <웃음> 먹고 바로 바로 식은 거다. 삼각근 살아 있네. 네. 오, 맛있어 보이네잘 <웃음> 살아. 네. 안녕, 오늘은 동생이랑 부산으로 갑니다. 해운대 센텀시티센텀시티로 쉔틈시티. 한가 보자. 센텀시티롯데에도착했습니다 아, 네. 필요한 거다 사라 오늘 플래스 하나? 어 오늘 오늘 가격표 안 본다 어 오케이 백화점 한번 털어볼게요 오늘. 어 털어봐라 우리 몇분 봤지? 한 시간 봤나한 아, 시간 봤는데 힘들다 아, 쇼핑하는 거 봤는데 자기가 사고 싶은 거찾는 것도 이게 일이라서 그래니 조금 크시네 그죠? 조금 크죠? 커 보이긴 하데 이게 좀안네까에요 일단 사라! 예쁘다! 고객 안쪽에 신발 박고 올라가 쪽! 이거다어 예쁘네 괜찮습니까? 어 좋다 그거 해라. 충돌 중. 만족스럽나? 나뭐 집에 가면 되겠나? 예. Yeah. 예. Yeah. 고생했다. 그리고 길고긴 쇼핑이 끝났습니다. 힘들다 힘들어. 와. <웃음> 쇼핑... 남동생이랑 이렇게 오래 쇼핑을 할 줄은 내 뇌에 뇌에 살면서. 내 살면서. 어. 제일 <웃음> 열심히 했다 <했다고요>. 고 <웃음> 가자. 네 가자. 음. 아이고대낮에 출발해 가시고 깜깜한 밤이 됐습니다. 아버지가 또와 주셨네요. 어디 가십니까? 사나지 공원이에요. 네. 감사합니다. 에, 관아 보자. 올라와 봐. 들어와 봐. 어, 치기네. 잘 입어라. 인물이 허하다야 이제 나가라 전화 좀 하게. 니는 하는 거 맞나? 먹는 거 먹기만 하는 거 아이가. 알잖아 다 아, 또 팔뚝 봐라. 부럽네. 그 근육을 잘 사용해서 잘 한번 다시 봐라. 나도 잘하고 있구만. 어. 아우, 굿. 새우 올리나 아, 새우 올리네. 아, 새우. 그냥 일단 올려. 이렇게, 그냥. 어, 그냥. 아, 아, 일단 올려봐. 아, 크래미만 내가 만들었어. 소고기와 네. 크래미가 들어간. 네. 초밥입니다. 아, 초밥. <웃음> 초밥입니다. 네. 니도 유튜브 채널 한개 해라. 있어? 아, 잠깐만. 때깔이 질이네. 아, 잠깐만. 맛을 한번 봅시다. 이거 어떻게 찍어줬 와. 음. 맛있어. 맛있어. 음. 손맛이 느껴지냐. 자, 이짜 사장님, 잘 놀다 갑니다. 네바이 올게요, 엄마. 아하. 바이이팅 해라. 이 전할게요. 예. 이제 짧은 하이않 아, 귀엽네. 떠나는 이들. 삼부자. 큰놈 올라가 보겠습니다. 잠시만. 네. 아빠 올라갈게요. 예. 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예. 네. 한 열심히 해라. 열심히 어 해라. 아, 간다. 어. 와우. 2주 동안 아주 잘 쉬고. 다시 집으로 왔습니다 앞으로 또 다른 챌린지 그리고 다른 영상들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컴온